전화 사용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스트 먹으러 가자. 네. 네가 뭐네라고 보이니? <웃음> <웃음> 어떻게 이렇게 입고 왔지? 비스데이햄치 나도 햄치즈. 스페셜 줄게요두개 드려요? 네. 어디 왔는데? 어. 나는 응. 버스 때문에 지각했는데. 응, 조아, 이 하나 어떤? 러프랑요러이랑요러프김랑요기랑요러김치볶러밥이요 러프기랑요, 러프기랑요, 요러프기 뭐할 거야? 다음에 <웃음> 금요일에? 보통 집에 있지? 오늘 집에 자는데. <웃음> 컴퍼니의 노예가 되신 것을 환영합니다. <웃음> 저희는 근로계약서랑 연봉계약서 나눠져 있고요. 여기 연봉 계약, 특히 금액 맞으신, 맞으신꼭 확인 부탁드리고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 다 적어야죠? 네네. 저? 어떠세요, 연주 회사 생활? <웃음> 좋아요. 근데 저는 진짜 맞아? 다 맘에 <웃음> 들어요. 아, 진짜요? 근데 네. 저는 유일하게 그냥 바람에 전 재택근무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어? 하는데. 어떤가요? 재택근무. 아, 재택근무? 네. 그건 누구나 해야 돼. 아, 저 집이 너무 멀어요. 헉, 얼마나 걸려요? 한 시간 넘게 걸려요. 아, 맞다, 맞다. 응. 홍대, 홍대 산다 하지 않았어요? 원래는 되게 가까우잖아요, 여기서. 응. 여기서 20분이거든요? 저건대 살았어가지고. 응. 근데 거기 살다가 여기 때문에 이사가 건데. <웃음> <웃음> 그것만 아니면 진짜 다 좋은데. 이거 폼도 승윤님이 다 만드신 거데요 네, 제가 만드는 거예요. 원래 전공이 법무 쪽인 거예요? 네, 저는 법학과 나와가지고. 신기하다. 법무팀에 계속 있었는데. 인사도 같이 하고 있어요 <웃음> 유나이, 어 똑똑해, 어 똑똑해. 음, 귀여워, 귀여워, 귀여워, 귀여워, 귀여워, 귀여워. 귀여워, 귀여워. 귀여워, 귀여워. 용이 이빨, 이빨. 누구 소리 질러? 누 소리 질러? 주인한테 소리를 지르는 고양이가 누구일까? 저는 홍이랑 넷플릭스를 볼 거예요 안돼! 너못 가! 언니 거야 제가 보고 있는 넷플릭스 콘텐츠들입니다 퇴근하고 유일한 낙인 것같아뿅뿅뿅뿅뿅뿅뿅뿅뿅뿅 네. 선생님 가는 아직 안 가셨어요? 어 왜? 아니 잠깐만 너 방금 안녕 했어? 내가? 이거 완전 짱 커가지고 얼굴에 퍽퍽 바르기 진짜 좋습니다. 지금이 밥 먹고 씻으니까 9시쯤 됐는데 원래는 운동을 갔는데 코로나 때문에 밖에 잘안 나가다 보니까 집에서 요즘은 목걸이 만들기나 책을 읽거나 다이어리를 쓰거나 이러는데 오늘 한번 저번주에 동대문에 가서 사 목걸이를 만들어봐야겠어요 이렇게 아리랑 줄이랑 그리고 니퍼랑 그리고 목걸이 연결할 때 쓰는 오링, 이런 거를 다 하나씩 하나씩 골라가지고 사왔는데, 요거를 이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할까? 이거 하라고? 음, 나는 그런 거, 어, 보라 색깔 좋아. 줄, 줄 이런 게 이쁘지? 이런 게. 다 똑같아. 그치? 응. 봐봐. 이게 미세하게 느낌이 달라. 이, 이게 이뻐? 이게 이뻐? 나는 근데 이런 체인 좋아해. 근데 얘는 이거랑 어울릴 것 같지 않아? 이게 동글동글 하잖아. 이것도 어, 이런 게 거기가 어울리다. 그렇지. 응, 걔는 걔랑 해야겠다. 얘는 얘랑 해. 얘는 얘랑 하고. 왜냐 음. 궁금해? 왜냐 궁금하네. 오호. 이건 이쁘지. 이거 이쁘지. 음. 이 음. 오늘 이거 주게만 들까 색깔이 그렇게 어울리네. 줄 길이도 봐야 돼. 이렇게 해갖고 오케이 아 이거 예쁘다 이거 다 은이거든? 어때? 예쁘지? 확실히 은이라서 되게 반짝반짝거린다 그치? 이열~~ 예쁜디? 응, 색깔 예쁘다 하나 줄까? 응뭐 줄까? 이거? 응. 오케이. 홍이 머리 위에 나비가 올라갔네. 홍이 언니, 언니 손. 홍이 언니, 언니, 언니 손. 손한 번만 주세요. 제발. 오우. 손깔 있어. 어? 먹으면 안 돼. 먹으면 안 돼. 홍이 너무 이쁜데빛 비치니까 더 예쁘다. 그치? 만족. 귀걸이도 해봐야겠다. 나빴어요? 같이 하자. 그, 더러서서 판이 필요한데. 물조절할거 아니, 물감. 한 번에 보... 할수 있는 게 적으니까. 언 이렇게 바르면 되는 거잖아 응 그렇게 해도 되긴 해 사실 음, 홍이! 홍이 다한고 싶나 봐 홍아 아빠 간다 잔다 관심 없대 아이고! 그림 그리는 거 보고 있었니 빠이빠이 나갔니 홍이가 신기한가봐 먹으면 안돼 그만 때리세요 악수 악수 오야 꺼야 자려고 거기 올라갔어요 어? 귀염둥이 언니 봐봐 잘 거야? 홍이? 응? 줄래 나야지 놀아주지 어디가 어디가세요?